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하이햇 네, 이 하이햇이 참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리듬의 어떤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꾸밀 수 있는지 그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드러머들이 막 연주하다가 왼손을 막막 이렇게 해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꺼내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건드리는 데 소리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싱글 스트로크 치는데 왼손을 틉틉틉틉틉틉틉 같은 걸 치는 거예요 패턴을 표현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오른손이 계속 팔분음표로 가는데 왼손을 자기가 넣고 싶을 때 사이에 한 번씩 넣는 거예요. 흐트트트트트트트트 그걸 하이에에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하이에을칠때건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치다가 요렇게 건드려만 볼게요. 네 이렇게 치면 왼손을 꼭 이렇게 꺼내서 치는 불편함도 없고요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조금 빨리 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네 소리가 재밌어지죠? 첫 번째 알려드릴 패턴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넣고 싶을 때한번이 자리에 넣어보는 연습 두 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앞에 두 가지 연습을 해보셨죠? 기본적으로 이제 쪼개는 것을 연습을 하셨고 세 번째는 여기서 독특한 걸로 한 음을 더넣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연주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연주했던 이 패턴에서 전 지금 어떻게 쳤냐 치치치알랄렐알알랄렐알 알랄렐 알을 친 겁니다 자 조금 빨리하면 이게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멋있어지죠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1번 2번 패턴과 방금 했던 알랄렐 알이 들어간 것을 혼합해서 제가 자유롭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하이엣을 배워봄으로써 여러분의 하이엣도 훨씬 더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거 작은 동작으로 그것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럼치는 인용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